저 o 리 내릴 것 같은데? y 리 내렸어요 돌아갈게요 아이 very, very, very, v e 와, 떨어져서 죽겠다 했는데, 도 이렇게 페인에이컨이 한명! 라올라 또 와, 또 땡큐. 잭, 잭. 아, 크리스마스. 잭. 아, 누구누구랑 렌, 누구누구랑 싸우는 게 아, 크래스진스 아, 크이스게스 아, 크리 아, 누구 누구랑 아, 누구 누구랑 싸우는스 너무 멋있어요. 마 네, 목, 목, 만 목, 목, 목, 목, 목, 목, 목, 만 목, 목, 목, 와 목, 목, 목, 목, 목, 목, 목, 목, 목, 목, 목, 기 목, 목, 목, 목, 목, 목, 목, 목, 목, 아왔어요 거의 다오. 3미터, 3미터, 2미터, 1미터, 1미. 안돼. 어디? 아 나. 안봐. <자>. 목. <목소리> <목소리> 면더더 올라가요. 그리고 아이고. 아 맛있다. w o a You're a c o a Whoa! w h a w h o w h a w h o 아나 개조범이네 이거와. 아니 컨커러의 말이지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